이 점에 대해서 감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. 그리고 일심 어, 재판 선고를 받은 날만큼 어, 소외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증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하여 당시 검찰, 언론,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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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1.3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신솔하게이심에 항소하여 유죄를 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?